네, 저는 때관리한다. 안녕, 경태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척 다양합니다. 경력이 오래된 노련한 베테랑 운전자도 언제든지 사고를 낼 수가 있고 또 누구든지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상대 차량이 달려와 들이받거나 또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들에 의해 정말 억울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개념 없는 운전자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때로는 심장이 뛸 만큼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폐 차량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에서 만나게 되면 피해야 할 사고 유발 민폐 차량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혹시나도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볼까? 첫 번째 스몬비 차량 스몬비는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표현한 것으로 운전 중에도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운전 중 스마트폰을 2초 정도 보게 될 경우 음주운전과 비슷한 평균 30m에서 50m의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한 것과 같고 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20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그래 실제 가장 위험한 운전자 1위가 음주운전자 그리고 2위 위가 스마트폰 사용자로 조사가 되었고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을 할수 있도록 했지만 스마트폰의 운전자의 경우는 그 처벌이 위반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정도로 너무 낮게 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 유럽 국가에선 운전 중 스마트폰의 사용을 난폭운전으로 간주하고 사망사고 시 종신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그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만큼 우리도 그 처벌 수위주의를 높이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스텔스 차량. 며칠 전부터 일몰 시간이 빨라지고 낮보다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일몰 후 어두울 때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 흔히 스텔스 차량으로 불리는 이런 차량은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도라는 상황이 발생되고 나는 물론이고 뒤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행하게 될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승합차, 승용차 범칙금이 2만원으로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캐나다 교통부는 올해 2021년 9월 이후 새롭게 자동차 등화류 법규를 시행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모든 차에는 요즘 차량에 적용되는 오토모드 기능을 넣어야 하고 두 번째로 계기판 조명을 켜면 후미등도 점등이 되도록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시동을 켜면 계기판이 점등되지 않도록 해서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우리도 이와 같은 동아리 법규를 손볼 필요가 있고 처벌 수위도 높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상향등 점등 차량 상향등은 운전을 할때 상당히 중요한 기능으로 사용되고 외진 곳에서 좀더 넓은 시야확보를 하고 나의 존재를 알리거나 고속도로에서 추월 의도를 알리는 패싱라이트로 사용될 때처럼 상향등은 운전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순기능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평소보다 높은 각도로 비춰진 상향등은 맞은편 차선의 운전자의 눈에 비춰져 눈을 일시적으로 멍하게 해서 시야를 차단하게 되는데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회복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3.23초 정도가 걸리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운전자는 거의 100m의 거리를 눈을 감은 채로 달린 아찔한 상황이 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야간 운전을 하게 될때 계기판을 한번 들여다보고 전조등의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네 번째, 적재불량 차량.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코일 쇳덩이가 떨어져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덮쳐 아이가 숨지고 아이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고 이처럼 화물차의 적재물 추락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가 206건이었고 이로 인해 17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래. 현재 적재불량이 한 낙하물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속하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에 불과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이 1, 2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내용 외에도 도로 위에는 피해할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안전불감증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법규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비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훨씬 많다고 합니다. 나의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나는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만큼 혹시 나는 그렇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치뷰.